자 지금부터는 제가 글꼴을 파워포인트 만들 때 글꼴 활용하는 이제 저만의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잘 적어두세요 아 적어두시던지 아니면 은 뭔가 좀아 이거 진짜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꼭 각인을 시켜두시길 바랄게요 이거 진짜 유용한 거거든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를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사용하게 될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글꼴을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글꼴을 한 3개 정도만 쓸, 쓸 거다. 라고 할때 되게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글을 글꼴을 또한번 바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냥 몬소리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또 제목을 입력해서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또 직접 몬소리채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하나하나 글꼴을 바꿔주고 해야 되는 그런 어 비효율적인 그럼 파워포인트 제작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저만의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를 가장 제일 먼저 만든 다음에 여기 지금 이 회색 선 요게 슬라이드거든요. 네, 이 슬라이드 바깥쪽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미리 입력을 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T 몬소리체 -so 이렇게 해놓고 글꼴을 작게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또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채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다른 글꼴을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나는 여기다가 나눔 스퀘어체 써야지 여기다 나눔 스퀘어체 써둡니다. 채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는 또 나눔 스퀘어체 가장 얇은 글꼴 해놨죠? 그리고 마지막 명조체 중에 하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명조체, 명조체,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저는 조선일보 명조체 너무 좋아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세팅을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이제부터는 이 세팅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제목 써야지. 이건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하세요 쓰는거죠 자 이렇게 해놨고 어, 나 밑에다가 이제 나눔스퀘어체 써야지 나눔스퀘어체 그대로 컨트롤 누른 채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쓰는거죠 또 이제부터 요것을 그대로 슬라이드 복제해서 삭제한 뒤에 이번에는 왼쪽 상단에다가 제목을 입력하는 거죠 왼쪽 상단에 제목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소대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적어두고 이제 또 여기 있는 이 글꼴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는 아주 좋은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는 사실 어 예전에 어 학생일 때제 지금 현재 제 아내가 쓰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쓰는 것처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하 진짜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팁을 어할 수가 있는지 예전에 물어봤더니 어 뭐라 그러냐면 귀찮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옳지 요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 이 팁을 엄청나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왼쪽 상단에다가 이미 텍스트를 입력을 해둔 뒤에 복제 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파워포인트 만들 때 훨씬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 씻고 자야 되는데 아, 주무셔야 되는데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잡네요 <웃음>